안녕하세요 시청자 여러분 드디어 레벨 100을 찍게 되었고요 대략 하루에 10시간씩 돌려서 지금 7월 26일 월요일날 레벨 100렙을 달성했습니다 이번 영상은 이제 100렙까지 제가 이제 어떻게 찍었는가 그리고 이제 앞으로는 뭘 해야 하는가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솔직히 이 부분 이후부터는 공략이랄 거 없이 매일 꾸준히 해서 전투력을 올리시고 서버 컨텐츠 참여하는 방법이 끝인데 서버 컨텐츠가 지금 보시면 은 순위로 나뉘기 때문에 이 부분에선 무과금은 아예 접근이 힘들고 소과금 중에서 그나마 좀잘 크신 분들만 참여가 가능하지 않을까 싶네요. 사실 저도 2년 동안 하면서 무과금으로 차원 난투전 요거 딱두 번밖에 참여하지 못했습니다. 그것도 서버 통합 전얘이죠 서버 통합 후에는 단한 번도 참여해본 적이 없고요 이게 제가 보여주고 싶어도 이게 순위로 자르기 때문에 직접 제가 보여드릴 수 없는 점이 조금 안타깝긴 합니다 자 우선은 저번 영상에 제가 메인 퀘스트로 막힐 때까지 쭉쭉 밀라고 했습니다 자 여기서는 이제 얼마나 파티원을 잘 만나서 같이 꾸준히 미냐가 중요한데 어 저는 지금 다른 게임들도 같이 병행해서 진행하기 때문에 파티로 안하고 그냥 솔플로 했습니다 그 결과 지금 11막에 3장에 시작하는 부분 여기까지 올수 있었고요. 여기부터는 지금 못 잡는데 한 마리당 거의 1분 넘게 시간이 걸리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서는 지금 중지를 했고 저번 영상에 말씀드린 것처럼 하루 루틴에 들어가는 이 몽환의 틈과 그 다음에 황운의땅 여기서 이제 레벨업을 했습니다. 특히나 지금 몽환의 틈 돌릴 때 보시면은 보자 소녀의 운명 이쪽이랑 기사의 상실 그 다음에 야수의 시면 제가 돌라고 한이 부분들 지금 사람이 엄청 많아요 그것 때문에 지금 겹사를 하시게 되면은 제가 말한 효율에 비해 엄청나게 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가장 중요한 걸 알려드릴 텐데 바로 자동 전투 이제 거리 제한이죠 거리 제한 지금 이렇게 자동사능 버튼을 꾹 누르시면은 이 범위 설정이 나오는데 여기서도 할수 있고 메뉴에 설정 그 다음에 전투에 가시면은 여기에 이제 또 자동 전투 거리 제한이 있습니다. 어, 여기 전투 복귀 거리도 있는데 둘다뭐 같은 뜻이고요. 여기는 이제 거리를 좀 넓게 할 때, 여기는 이제 거리를 짧게 할때 사용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기서는 최대 20m까지 가능하고요. 이걸 사용 안 함을 하시면 은 최대 100m까지 설정할 수 있는 이 복귀 거리가 활성화됩니다. 어, 근데 여기는 쓸 일이 없어요. 이 자동 전투 복귀 거리는 쓸 일이 없고요. 우리는 이 거리 제한만 사용하시면 됩니다. 자, 근거리들은 어, 원거리들도 한 10m 정도 생각하시면 되고요 근거리는 약 12에서 15 정도만 딱 체크를 해주시고 위치를 보시면 은 딱딱 정해져 있거든요 여기서도 지금 보면 여기 한 구역 여기 한 구역 이렇게 정해져 있습니다 이 정해진 구역마다 이제 한 사람이 자동사냥을 계속 돌릴 수 있는 구역이 되죠 제가 쭉 돌려본 결과가 15m가 최대고요 그 이상을 가면 은 다른 구역을 침범하게 됩니다 그럼 이제 흔히 짜증나는 겹사가 발생하게 되죠. 자, 이 방법은 이제 필드 자동 사냥에서도 적용이 되고요. 자, 몽환의 틈에서도 이 효과가 적용되긴 한데 몽환의 어, 틈은 딱히 그렇게 필드 사냥처럼 구역은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실 때 조금 더줄어주세요 줄여주시고 최대한 우리가 이득 보려면은 여기 이렇게 빨간색 점 정예 몬스터거든요. 이 정예 몬스터가 나오는 자리로. 자동 사냥을 버튼 눌러 주시면 됩니다. 제가 지금 12m를 설정했기 때문에 이젠대전 기준으로 한요 정도, 한요 정도밖에 네 가지 않습니다. 여기 범위 사이에 누군가 오면 겹사 되겠지만 어, 그 위에는 겹사가 되지 않고요. 겹사를 안 해야지 지금 이렇게 8억 경험치 8억 온전히 받아가고요. 겹사하는 순간 뭐 7억, 6억 점점 떨어지겠죠. 또 그만큼 돌리면서 손해를 보게 되는 거고. 그래 돌리실 때는 처음에 사람이 있는지 없는지 먼저 확인하시고 구석 쪽에 자동 사냥을 설정하시면은 어 경험치를 싹다 가져갈 수 있는 상황을 만들 수 있습니다. 지금 이렇게 겹사를 하게 되면은 굉장히 손해죠. 요런 식으로. 자 근데 자리가 없다. 너무 사람이 많다 하실 때는 그때는 잠깐 나와서 나중에 돌리시는 것도 방법이긴 합니다. 저도 지금 40분, 50분 쓰고 남은 시간 10분 동안 지금 나왔거든요. 계속 겹사를 누가 해가지고 나왔다가 지금 나중에 들어왔고요. 지금 이렇게 사람이 없을 때 다시 와서 아까 제가 설정한 이 설정대로 돌리시면은 충분히 겹사 없이 사냥이 가능합니다 이렇게 자동사냥 자리 잘 찾으시면은 빠르게 랩업 가능하고요 지금 레벨 100렙 찍은지 이제 2시간밖에 안됐는데 벌써 10% 경험치 넘어가고 있습니다 지금 버닝은 레벨 104렙까지 버닝을 적용받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빠른 랩업이 가능하니까 이 겹사 주의하셔서 자동사냥 설정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우리 레벨업 하면서 받는 마석들이 있을 겁니다. 요런 마석 상자. 우리 영웅 마석은 지금 기본 점핑으로 망각의 라즈카까지 전부 다 이렇게 영웅 마석으로 받아져 있습니다. 어, 그렇기 때문에 레벨업 보상으로 받는 마석은 전부 다이 수집에 넣어주세요. 자, 아이템 수집에 기타, 바로 가면 맵니의 마석이 있죠? 이 마석에서 해당 이름에 맞는 마석들을 넣으셔서 아이템 수집 완성하시면 됩니다. 자, 정확히 한 개씩 다 완성하시면은 지금 바쿤, 디눅스, 그 다음에 루스칼, 브로카이스, 아르토만까지 여기 다섯 개가 남을 거예요. 이 남는 거는 전부 다 갈아버릴 겁니다. 자, 가는 곳은 어디냐면은 각각 이 지역마다 큰 마을이 있죠. 대도시, 대도시로 가줍니다. 그 다음에 NPC 찾기를 통해서 여기 마석분회사 있죠. 마석분회사를 찾아가 주세요. 자, 이렇게 마석분회사 NPC 앞에서 남아있던 모든 영웅마석을 다 열어줍니다 아이 공간이 부족하네요 자 남은 것들은 상관없어요 그냥 다 아무거나 열어주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다 여신 다음에 마석분해 그냥 싹다 갈아버리세요 어차피 이거 쓸데가 없거든요 그냥 갈아버리시면 됩니다 자 일단은 이 갈아버린다는 순서는 마석 수집을 다 했을 때얘기예요 했을 때 저만큼 남더라고요 그래서 남으신 분들 싹다 갈아버리면 되고요 전부 다 이렇게 등록해서 마력핵으로 바꾸시면 됩니다 이 마력핵으로 나중에 어 몇만개씩 쌓이게 되면은 어 우리가 점핑으로 다 받아가지고 지금 읽어보니까 딱히 상위거로 바꿀게 없네요. 와이 점핑이 진짜 좋긴하다. 본서섭는 아직 완성도 다 못했는데 아무튼 어 우리 신섭 점핑한 캐릭터들은 황운의 마석정수 조각 요걸로 바꿔주시면 됩니다. 이 파란게 뭐하는 녀석이냐면은 이 황운의 마석정수로 제작이 가능합니다. 보라색깔 마석정수로 생산 세공술에 이 마석 제작 있죠? 여기서, 용웅마석 들어가신 다음에, 크라투스. 응, 음, 아니죠. 우리는 벨레터부터 이제 영웅마석 맞춰야 되죠? 벨레터부터 이렇게 하나씩 위로 맞춰가시면 됩니다. 보시면은 여기 적혀있죠? 몇개 필요한지? 48개가 필요하네요. 이렇게 마석을 먼저 만드시거나 아니면은 아이템 수집, 기타. 보시면은, 우리 지금 고급. 완성 안된게 있을 거예요. 이 완성 안된 거에, 여기 고급마석 수집증표 일반마석 수집증표 이걸 사용해서 맞추셔도 됩니다 근데 아마 개수가 저기 벨레타 위부터는 지금 좀 많이 들어갈 거예요 그래서 이걸로 바꾸기 보다는 개인적으로는 여기 황혼의 마석 정수 조각 이걸로 바꾸는 게이득인것 같습니다 어차피 벨레타까지는 좀만 지금 이제 막일주도안 돼서 잡기 힘든 건데 조금만 시간 지나면은 벨레타까지는 잡기 쉽거든요 그래서 벨레타까지는 굳이 마석의 수집증표 사용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자 그리고 레벨업 하면서 벨리에터에서 모멸 크라투스 휘기마석 선택상자가 있습니다 어, 요거 지금 어디서 오는지 제가 확인이 좀 불가능한데 아, 요거 있으신 분들은 맨 마지막에 있는 모멸의 크라투스 그 중에서 이제 두번째죠 공격력 올라가는거 공격력 올라가는걸로 하나 받으시고 두번째는 한시방향 방어력 증가하는걸로 받으시면 됩니다 모멸의 크라투스 요쪽이죠 그럼 지금 기본으로 고급을 줄텐데 휘기로 교체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전투력이 와 이거 두 개만으로 4048이 또 증가하게 되었네요 자그 다음에 또중장한게 매일 골드로 구매하는 것들은 이제 일반 상점에 있어요 일반 상점에 탈 것, 소환수, 동료 골드로 뽑을 수 있거든요 이거 매일 뽑으셔가지고 지금 수집도 채워야 되고 여기 하나하나씩 쌓여서 나중에 또 합성도 돌릴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매일매일 뽑아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가끔 희기나 영웅이 뜬다고 하는데 저는 영웅 뜬 적이 없고요 최대의 희귀까지 떠봤습니다. 영웅을 드셔본 사람이 있다고 하는데 어... 솔직히 어좀 정말 부럽구요. 영웅 뜬거는 자 방금 이렇게 수집 완성됐죠? 요런식으로 매일 뽑아야지 하나씩 완성이 됩니다. 그 다음에 1일 한정. 1일 한정에 가셔서 상급 축복의 물량. 요거 매일 사주셔야 되고요그 다음에 여기 강화된 상급 희귀 장비 상자. 요것도 구매하셔야 됩니다. 자 이미 아이템 수집이 희귀 등급 조금 완성이 되어있는데 그래도 10강짜리 또 이제 채워야 되니까 매일 꾸준히 또 구매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악마토벌 상자 요것도 구매합니다. 그 다음에 여기 마석 상자들 요거는 원래 수집하려고 사는 건데 보면은 바말론까지거든요. 우리는 지금 바말론까지 마석도 장착되어 있고 수집도 다 완료되어 있습니다. 어 그래서 이 부분은 굳이 필수는 아닌데 그래도 사는 이유는 아까처럼 마석을 갈아서 마력핵으로 바꾸기 위해 구매를 해줍니다. 요거는 필수가 아니에요. 그냥 저는 매일 이렇게 해왔기 때문에 그냥 습관적으로 구매하는 거고요 꼭안 해도 됩니다 이거는 그 다음에 주간 한정에서 이제 여기 예배당 충전권 그 다음에 경기장 충전권 주간 한정 한 번만 구매할 수 있는데 요거는 이제 새롭게 추가된 건데 저도 아직 파티던전 안 해봐가지고 얼마나 좋은 건지는 아직 잘 모릅니다 여기 악마토벌 옆에 있네요 파티레이드 요겁니다 여기서 사용하는 건데 어 기본 전투력이 한 250만원 정도 돼야지 좀할 만하다고 들었거든요 이게 아마 단계별로 이렇게 하나씩 올라오는데 어 제가 생각하기에는 요거는 조금 더 시간이 걸려야 할것 같습니다 아직 도는 사람을 못 봤거든요 일단 신섭에서는 아직 무리기 때문에 저 입장권은 골드가 여유가 되시는 분들만 구매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1레블에 찍어야 만 뒤에 있는 이혼작그 다음에 수호인장, 반지, 룬요거다 구매할 수 있거든요 주간 세번씩 요거는 이제 제 옛날 영상들 골드로 모아가지고 이제 영웅 제작 도전하는 영상들이 있거든요 그걸 보시면은 확률이 어느정도인지 감이 오실겁니다 그리고 무과금에서는 요거를 엄청나게 오랫동안 구매해야지만 도전을 가능하다는거 그래서 이 부분도 선택이고요 일단은 오디세이가 있기 때문에 급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아직 우리가 별자리로 완성하지 않았기 때문에 여기다가 골드로 낭비하지 않고요 어, 빛나는 영어석 정화수 요거는 지금은 구매해줍니다 지금은 구매해주는데 구매해주는 이유가 자, 신화석도 만들어야 돼요 우리 지금 기본으로 받은 이 신화석 있죠 이 신화석을 또 제작하기 위해 밑에서부터 하나씩 올라와야 되는데 이 영어석 정화수가 우리가 0개부터 시작하기 때문에 개수가 적어요 그래서 도전하는 횟수를 늘리기 위해서는 저거 매주 구매해야 됩니다 어, 결국은 뭐 요게 필요하긴 한데 요건 아직 구매하는... 루트가 지금 열려있지 않고요 그래서 조금 힘듭니다. 요거는 이제 차근차근 열리게 될것 같으니까 이 부분은 요거 구매하시면서 존버를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아까 구매한 마석들 그냥 제일 비싼거 이게 마석 이름마다 이 마력핵으로 받는 개수가 다르거든요. 그래서 무조건 내 마지막에 있는걸로 받으셔서 여기 마력핵에 갈아버리시면 됩니다. 자또 이제 골드로 매일 사야하는 것들 이벤트 상점에 가셔가지고 여기 신규 상점 있죠? 나지리크의 신규 상점 여기 있는 여기 두개 가운데 어, 상금연금 수집증표와 희귀수집증표 요건 이제 매일 초기화 되거든요. 요거 꼭 구매하셔야 됩니다. 요거 매일 구매하셔야 되고 또 골드상점 골드상점에 어, 희귀장비 수집전이 요거 구매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백렙 찍으면 요거 구매할 수 있거든요. 요거 때문에 지금 미리 별자리 하시면 안됩니다. 이총 1억 들어갑니다. 1억 총 1억 골드 들어가고요. 요게 있어야지 지금 우리가 장착하고 있는 이 장비들 전설로 만들 수 있거든요 진짜 전설은 아니고 약간 하급 낮은 등급의 전설인데 오디세이를 이제 상급 장비를 교환하신 다음에 그 상급 장비를 다시 또 전설로 바꾸든 그런 재료입니다